과연 ISTJ는 주중, 주말 관계없이 하루 종일 자신만의 스케줄을 소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ISTJ도 가끔씩 맘놓고 쉬어가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TJ는 주말에도 포괄적으로 스케줄을 잡고 생활하지만 가끔 정말 쉬고 싶은 ISTJ는 스마트폰을 무음 설정하고 겨울잠을 취합니다. 이때 연락이 두절된 애인이 ISTJ가 동굴에 들어갔을까 봐 걱정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히 체력 회복을 위해 쉬는 것뿐 아무 정신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소보다 사치스럽게 자고 일어난 뒤에는 밀려있던 스케줄을 집중해서 빠르게 처리하고 다시 쉽니다. 이는 체력이 저하된 ISTJ가 가끔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말에 연락이 없을 때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 보시면 됩니다. h o n 시 l 하 o 시야 i c h u 다 h 다 j e d Nada 다 ISTJ YUI Honin 하시 i n g o h a s i ISTJ m